지금 학당에 오셔서 이 자리를 정확히 아셨다면 그 아무튼 성공한 겁니다. 학당 1차로 성공 제가 원하는 양심 세상까지는 아직 지금 멀지만 1차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중생심, 여러분의 욕심을 그래도 초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얻었다는 거죠. 여러분 내면의 참날 찾았죠. 욕심 때문에 힘드시잖아요. 버거우시잖아요. 여러분 마음이 태평양 같으면 뭐가 문제입니까? 그런데 문제는 다 각자대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 살아도 산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럴 때 참나의 도움을 안 받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 욕심, 중생심을 관리하실 건지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화두입니다. 그냥 큰 도인이 될 생각이 아니고 이번 생 재밌게 살다 가려고 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이거 해결한 분들은 재밌게 살다 갑니다. 뭔 일이 있어도, 최고,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도 최고의 순간이 와도 초연하게 항상 참나로 돌아갈 수있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은 도인 존재로 만족한다.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. 순경이면 좋은 거고 역경이어도 그,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. 왜? 존재로 이미 만족하니까. 이해되시죠? 여러분이 엄청난 거 엄청난 뭐 최고의 산의 진미를 기대하셨더라도 고게 좌절됐더라도요. 전제로 만족하는 분은요. 혼자서 이렇게 또그 뭐죠? 맨밥이라도 드시면서 배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아유뭐 배부르면 됐지. 꼭 그거 먹어야 맛인가? 이런 여유가 있으시냐는 거죠. 근데 수중에 맨밥도 없으면요. 최악이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항상 이 참나는 항상 여러분을 만족시켜줘요. 은은하게. 욕심의 만족은 아닙니다만 걱정 없게 해줘요. 왜냐? 존재로 만족하는 자리거든요. 생각만 떼놓고 계시면 존재한다는 걸로 만족이라 이 자리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, 실제로. 아니, 이미 존재하고 있고, 목표도 존재하는 거고, 그러니까 뭐가 이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. 에고의 세계에 오면 문제가 돼요. 달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럼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. 원하는 게 하나 생기면, 그게 지금 이번 생에 해결될 일인지, 그게 남한테 과연 그 피해 안줄 일인지 이제 따져볼 게 많아져요. 남은 하고 싶지 않은지 그럼 나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 하고 싶으면 나한테까지 차례가 올그 올그 일인지 이제 복잡해집니다. 그런데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존재만 하고 계시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사세요. 쉴수 있어요. 그 힘을 하루에 수시로 쓰셔야 돼요. 지금도. 제 강의 듣다 빨리 지금 또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존재하시나요? 눈 감을 새도 없어요.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죠. 몰라 하고, 이름 모르겠네 하고, 존재하시면 돼요. 이름 생각 안 나시죠? 역으로 치세요. 이름 생각 안 나야 돼. 그러면 자꾸 날려고 그래요. 반대로 하세요.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? 이러고 앉아 계시면 안 나는 거거든요. 아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진짜 안 납니다. 그러면. 자유자재로 활용하세요. 여러분 진짜 기억이 날랑말랑할때아 기억 안 나겠다 그러안 나요. 그런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억이 나는데 방정맞게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. 진짜로 뇌에서 내가다 차단돼 버려요. 멘붕이 와버려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뇌를 설득해야 돼요.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. 어 몰라야 돼 그러면 자꾸 모르긴 뭘 몰라 이런 게 올라옵니다. 어 생각이 안 나네 하고 어 이름이 안 떠올라 하고 이러다가 뭐 침해오는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, 좀 쉬어주세요. 정신건강에도 좋고, 뇌에도 좋으니까 쉬어주세요. 여러분, 너 머리를 과용하세요. 좀 쉬세요. 생각은 알아서 다 올라와요. 잡념은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부지런히 쉴 생각만 하시면 돼요, 여러분. 잡념은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쉴 생각만 하세요. 전제하는 것을 느껴보시고, 아버지 좋아요. 아버지하고 맡기는 마음도 좋아요. 애고가 아버지하고 맡겨버리면 푹 쉽니다. 모르겠다 해도 쉬는 거고 아버지한테 다 맡겨버리고 쉬자 해도 쉬는 거고 쉬면서 존재한다는 상태로만 머무시면 아주 훌륭한 명상법입니다. 동서양에 이보다 더 훌륭한 명상법 없어요.